자 1번부터 풀이 들어가도록 할게 음. 자 1번입니다 1번 그 촉매에 대한 설명인데 어쨌든 간에 뭐 핀칸 채우는 거니까 뭐 어렵진 않잖아 그래서 반응 경로를 변화시켜서 활성화 에너지를 바꾸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반응 속도 뭐, 뭐 조절한다고 돼 있으니까 반응 속도 조절이죠, 뭐 여기서는 뭐 엔탈피나 시간 이런 건 아닐 테니까 하던. 응? 그다음에 동일한 화학 반응에서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경우보다 활성화 에너지를 더낮추려면 그렇지 정촉매 쓴 거지.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면 부촉매고. 인거 그래서 답은 반응 속도와 정촉매. 그래서 답은 1번 되는 거야, 그렇지? 음. 응. 이번 넘어갑니다. 이 번. 네, 25도 C 일기압에서 그 열화학 반응식 나왔는데 엔탈피가 여기에 플러스 값을 갖고 있잖아. 그럼 플러스면 얘는 그렇지 흡열 반응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기억, 어, 이 액체가 기화되는 거, 요 반응은 플러스니까 발열이 아니고 흡열,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다음에 일몰의 엔탈피는 우리가 온도는 똑같다라고 쳐도, 그죠 상태가 바뀌면 액체가 기체가 되면 엔탈피 값은 더 증가하는 거니까 따라서 액체보다 기체가 더 크죠. 그래서 애가 애보다 작다가 이거는 맞는 말이고 다음에 거꾸로 기체가 액체되는 반응이야. 그럼 역반응으로 딱 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 반응의 방향이 바뀌면 부어도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델타 H는 마이너스 44다. 그렇지. 디귿도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 되는 거야. 알겠지? 다음 넘어갑시다. 이거는 상평형 그림을 이제 볼수 있냐고 하 묻는 거니까. 그래서 상표형, 물에 대한 상표형 그림이 나와 있고, 오른쪽 나가, 아 여기 0.8기압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녹는 점이고, 이때 온도가 녹는 점이고, 이때 온도가 끓는 점이거든? 근데 1기압이면 0도씨, 100도씨가 될 텐데, N은 0.8기압이니까, 이거보다 조금 압력이 낮은 거지. 그래서 대충 이렇게 선을 딱 그으면, 아,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온도가 A하고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B는 100보다 좀 작은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 B-A가 어는 점과 끓는 점에 온도 차 묻는 거거든. 1기압이면 이 차이니까 1 0 0기 100도씨가 딱 떨어질 거야. 그런데 현재 A는 0.8기압이니까 그 간격보다 좀 작지. 그래서 100보다 작구나라는 기억은 맞는 거고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의 차이는 증가하는 거고 물은 그다음에 외부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차이는 감소하는 거야. 다음에 a도 시 1기압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 a도 시니까 1기압이면 요 포인트가 되네. 그렇 따라서 이게 고체, 액체, 기체이기 때문에 물의 가장 안정한 상은 그렇죠. 액체가 되죠. 그래서 고체가 아니죠. 땡. 만약에 이게 이산화탄소처럼 이산화탄소는 요융의 곡선이 양의 기울기를 가지잖아. 따라서 만약에 뭐 온도가 뭐 파, 외부 압력이 0.8이다. 그 상태에서 1기압이다 하면 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때는 고체겠지. 하지만 물은 기게 음의 기울기를 가지기 때문에 음, 액체 상태가 되는 거야. 그 보고 읽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거. 다음에 이귿 0.7기압이니까 얘보다 좀더 낮아진 거거든. 그럼 거기에서 끓는 점은 이 지점의 온도가 B인데 0.7기압이면 여기가 끓는 점이잖아. 따라서 B보다 더 높아나자. 그렇지. 높다가 아니고 낮다가 되죠. 그래서 이거 3번 문제는 상평형 그래프를 읽을 수 있냐. 아주 기초적인 거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얘 기억 하나가 되는 거야. 대체? 넘어갑니다. 4번은 결정, 결정은 이제 구분할 수 있냐는 건데, 일단 이거 보면, N은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니까 분자잖아. 따라서 N은 분자니까 CO2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랑 A랑은 하나는 AG, 하나는 CO2, 하나는 CSCL인데, N은 전부 다 같은 모양인 거야. 근데 N은 가운데 다른 게 들어가 있지? 따라서 아이 녀석이 C S C L이고 a가 A g 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럼 그거에 따라서 자 x는 이온 결정인가 아니요. 아야 이온 결정인가 yes yes 예스. 미안. 따라서 이온 결정 n에 네가 x가 되고. 그럼 나머지 두개 중에서 금속인 거 yes 그럼 a죠. 그래서 a가 y가 되고 마지막 z가 분자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보기 가면은 저 기억 x는 C S C L이냐? 해결됐죠? x C S C L 맞지? 음, 다음에 두 번째 Y의 결정 구조는 최심 입방 구조냐. Y 보시면 이게 최심이야 N은 면 한가운데 하나씩 박혀 있으니까 뭐 면심.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다음에 ㄷ, Z는 분자냐. CO2니까. 맞지?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D끝 되는 거예요. 그지 음, 넘어갑니다. 다음. 네, 5번은 분자간의 힘 묻는 거예요. 근데 분자간의 힘인데 이게 뭐냐 하면 온도를 이렇게 낮춰서 상태가 편할 때까지. 따라서 요 지점이 기체에서 온도를 낮춰서 액체가 될 때의 온도니까 이게 바로 끓는 점 되는 거야. 그럼 끓는 점이 바로 뭐지? 그럼 분자간의 힘. 끓는 점이 높은 게 분자간의 힘이 가장 세단데 분자량은 애가 제일 작아, 물이. 요트는 좀 비슷하고 하지만 물은 수소결합을 하니까 끓는 점이 제일 높겠죠? 따라서 끓는 점이 제일 높은 C가 H2O, 물 되는 거야. 분자량은 18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H2S하고 F2 봤을 때 분자량은 비슷하잖아. 그런데 F2는 무극성 분자고 H2S는 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쌍극자이미 추가로 발생하게 을 되거든. 따라서 약간 더 높은 B가 바로 H2S 요 B가 H2S. 좀더 높네요. 다음에 A가 F2가 되는 거야. N은 분자량이 38이고, N은 34.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이제 문제 풀면 돼. 기억. 화학식량은 A는 38, B는 34니까 A가 B보다 크다가 맞는 거고. 다음에 B는 H2S인데, 참고로 분산력은 전부 다 있는겨. 그런데 이 녀석은 추가로 뭐가 있어? 극성분자니까 쌍극자, 쌍극자 이 존재한다가 맞는 거지. 다음에 뒤건 c, 물이 이 나머지 애들보다 분자량이 작은데 왜왜 왜 이렇게 끓는 점이 더 높아? 무슨 결합하기 때문에? 그럼 수소결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해서 묻는 것. 그래서 답은 기니디가 다 맞는 거예요. 됐죠? 예, 계속 5번 풀이 끝. 6번 넘어갑니다. 음, 쉽죠? 예, 6번은, 그, 온도 티에서 x하고 y에 대한 자료인데, 화학식량 압력, 그리고 밀도가 나왔어. 그니까 러 우리가 pv는 nrt에다가,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해가지고, 여기서, 아, 화학식량 비가 몇대몇 진지 뽑아내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뭐, 우리가 수능을 준비한다라고 치면, 우리 이식도 알고 있죠? p 곱하기 m은 drt라는 거. 그리고 저, 그래서 압력과 밀도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한번 써보려고. 압력과 밀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질문이 X하고 Y가 화학식량이니까 이 M값 얘기하는 거거든. R은 어차피 상수니까 지워도 되고. 그래서 화학식량에 비를 구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아, 화학식량에다가 압력을 곱하면, 그리고 문제에서 온도도 T로 일정하다라고 했잖아? 따라서, 아, 이런 관계구나 하고 요거를 뽑아내면 뭐 그냥 달리는 거지. 따라서 1 곱하기 x가 3a. 아 b니까 a도 치우자. 그래서 x는 3 떨어지는 거고, 2y가 2니까 y는 1 떨어지고. 그래서 y는 1, x는 3이니까 y분 x 물었네. 따라서 답은 얼마? 예, 3. 그래서 4번 되는 거야. 대체? 응. 음. 그래서 pm은 drt, 잘쓸 일은 별로 없는데, 간혹 기체 파트에서 압력이나 밀도 등등 나오면, 이렇게 알아두면 좋아. 뭐 이거 외운다고 뭐 부담스러운 식은 아니잖아. 그치? 응. 음. 다음 넘어갑시다. 음. 네, 7번은 화학 전지에 대해서 전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건데 원칙적인 이거예요. 야, 여기서 전자를 만들어 내고 있으니까 아, 아연이 양이온 되고 있는 거구나. 여기서 산화되는 거고. 그 전자를 여기서 누가 쳐 먹어야 되거든. 그럼 철이 쳐 먹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서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아, 철이 양이온으로 산화되는구나. 그 전자를 구리가 먹으니까 아, 구리 이온이 먹어서 구리로 되는 환원되는구나. 그럼 그거에 따라서 산화되기 쉬운 순서는, 아, 아연이 철보다, 다음에 철이 구리보다 해서 기억을 맞추라는 거야. 근데 뭐 기억보기는 우리가 뭐 칼카나마 아라철 그거 외운 친구는 뭐 바로 나오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다음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냥 아연, 철보다 그냥 ABC 금속으로 적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쨌든, 요런 과정이라는 거. 그러면 두 번째 가. 가에서 ZN은 환원되냐? 아니지. 애가 에로 산화되고 있는 거지. 환원은 FE 플러스가 되는 거야. 따라서 n 는 땡이고. 다음에 디귿. 나에서 구리 전극의 질량은 구리이온이 가 구리 이온이 구리로 환원되면서 여기에 자꾸 달라붙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따라서 구리 전극은 어떻게 돼? 질량이 증가. N은 너가 나가니까 질량이 감소. 따라서 디귿. 나에서 구리 전극의 질량은 감소가 아니고 증가가 되는 거지. 뭐. 그지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인 거야. 요 음, 가뿐하죠. 이 정도는요. 그치? 음. 다음 넘어갑니다. 네. 8번은 증기압력 측정 실험인데, 요거는 조금 하나 주의사항이, 요거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H가 증기압력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증기가 이렇게 밀거든? 근데 외부에서 대기압이 더 세게 미는 거지. 따라서 그 차이 값이 H인 거죠. 오케이 okay? 따라서 대기압에서 증기압력 뺀게 h인 거야 수식으로 쓰게 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기압력이 세지면 이 h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렇지 점점 감소할 거야 그러다가 증기압력이 대기압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근데 외부 대기압력은 문제에서 76cm 등등이라 나왔거든 따라서. 아, 두개 차이가 h인데 h가 74니까 이때는 증기압력이 얼마? 2 나오는 거고. 이때는 6 나오는 거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 만약에 증기압력을 묻는다면 말이지. 그렇 음. 다음에 두 번째는요. 기준 끓는점인데. 끓는점의 의미 좀 체크합시다. 끓는다는 건이 녀석의 증기압력과 이 녀석의 외부 압력이 같을 때의 온도를 끓는점. 그 상황을 우리가 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준 끓는 점이라는 건 외부압력이 1기압일 때 얼마일 때 76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액체의 종류 상관없이 X는 100도씨에서 끓거든. 아, 100도씨 X의 증기압력은 76인 거고 다음에 Y, 78도씨 Y의 증기압력도 그렇지 76이라는 거예요. 알겠지? 어이? 자, 그러면 일단 보시면 기업 온도는 요 자, 갈수록 차이가 줄죠. 차이가 준다는 건 증기압력이 증가한다는 거거든? 아, 그러면 증기압력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기억은 t1, t2, t3 갈수록 온도가 증가한다. 그게 기억 질문인 거야. 그래서 이 차이 값을 볼수 있냐 질문인 거야. 야, 반대로 이걸 못 보면, 어, 왼쪽 갈수록 올라갔네? 아, t1이 제일 높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노리고 물어본 게 기억이고. 다음에 니온 니은 78도 C 니온이 요거 물어본 거야. 78도 C에서 Y는 끓고 있거든. 그럼 그때 증기 압력은 76인 거거든. 그렇지? 따라서 76보다 작 낮다가 아니고 딱 76이 되고 그리고 이때 H는 0떨어지겠지 뭐. 됐지요 다음에 이거 같은 온도에서 증기 압력이 낮을수록 자 여기서 같은 온도면 요거 비교해 볼까? 그러면 차이 값이 6 1이고 밑에는 4 1이니까 사실상 증기 압력은 밑에가 더 크거든. 그럼 증기 압력이 얘가 더 커. 그럼 증기 압력이 낮을수록 끓는점이 높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끓는점 얘가 더 높잖아요. 따라서 낮은 액체일수록 기준 끓는점은 높다는 기억으로 그렇지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 뭐이 실험 몰라도 디귿보이 같은 경우는 그냥 아는 거죠 뭐. 그렇지? 음. 하여튼 요 차이 값이다 한가. 하나, 그 다음에 끓는 것의 의미.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다음은, 요 문제는 이제 그, 10번 째 이하로 나와서 아주 쉽게 나왔죠. 그러니까 완충 용액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산용기에서 복잡한 계산 다 빼버리고,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의 혈액 내에선 이산화탄소하고 인산이 완충작용을 하고 있잖아, 그렇 탄산하고 인산 쪽이. 그래서 인산 쪽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한거쓴 거예요. 그래서 0.1몰 농도하고 0.1몰 농도 두 개를 혼합을 했는데 음 양이 좀 다르네. 너좀 부피가 좀 다른가봐. 어쨌든간에 이런 비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근데 Ka 나왔고 야, Ka는 참고로 요거 1마이너스를 내가 이렇게 써볼게. HA1-라고. 아, H2구나. 왜냐면 P PO4까지 쓰기 귀찮아 가지고. N은 수소 하나 있으니까 HA2-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K값은 요것 분의 요두개 곱이니까 옆에 H3O+ 플러스, H+라고 씁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에서 요 P가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요 값이 5분의 3, 0.6이 나온 거야. 따라서 바로 H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H 얼마 나오니 요거 쌍 넘어가면 10의 마이너스 그렇지 7승 떨어지겠네. 거기가 그거 물어본 게 기억이죠. 그래서 기억 보기는 Ka 값쓸수 있어? 그래서 내가 요두 b 를 줬으니까 수소 이온 농도 또는 pH 계산해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맞죠. pH 7이네. 다음에 이은 다 요거 완충 용액이잖아, 그렇지? 약산과 그 녀석의 짝용기가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완충 용액 1 0 m l 에0 1 m 온도 HCl을 넣으면 pH는 잘안 변해 아예 안 변하는 게 아니고 거의 변하지 않는다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거지 하지만 평형이동은 되는 거거든 따라서 이게 수소이온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공통이온 효과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양이 많아졌으니까 그럼 역반응 우세가 되는 거야 그럼 역반응 우세니까 H2PO4는 양이 증가하고 N은 양이 감소해 버리겠죠 그래서 그 B는 5분의 3보다 작냐? 그렇죠? 맞는 거지. 이게 ㄷ이고, 아, ㄴ이고. 다음에 것은야 N은 완충이고 무슨 소한물은 완충작용이 일어나지 않거든. 따라서 거기에 염기를 넣었을 때 pH 변화는 완충용액은 pH 변화가 매우 적은 편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따라서 A가 변화가 훨씬 더 크겠네. 그래서 가가 A보다 작다가 맞는 말인 거야. 그래서 ㄷ 보기는 완충용액의 의미를 알고 있냐? 사실 9번 문제전 제가 완충 용액의 의미를 알고 있냐는 건데 거기에서 기억은 그냥 간단하게 KA 값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어. 그거 하나 물어본 거고. 네은는그 뭐지? 음, 평형 이동에 대해서 짧게 한번 물어본 거고. 뒤것은 말 그대로 완충 용액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음. 그렇죠? 네. 이제 10번 넘어갑니다. 다음. 근 10번은, 아,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전기분해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 전기분해는 내가 전기에너지를 가해서 화학 물질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기억보기는 전기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해줘야지. 그래서 반대로 쓴 거고, 우리가 그 표준화는 전기가싹 빠져가지고, 여기서는 뭘 했냐 하면, 전자를, 이두 놈이 다 전자를 받는 게 아니야. 이두 가지가 경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거든? 근데 표준 환원전이가 있었을 때에는 그걸 보고 누가 누가 더잘 되는지 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거 없이 누가 전자를 더 얻기 쉽냐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전자를 얻는데 물이 애보다 전자를 잘 얻기 때문에 응 애는 반응 안 일어나. 애가 주로 일어나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티귿보기가 환원전극이라는 건 전자를 받는 거잖아. 그럼 이 전자 받는 둘 중에서 누가 누가 일어나지? 이 녀석이 일어나니까 어 누가 생성돼? 수소가 생성된다. 이거 묻는 거예요. 제 기운. 됐지? 니은은 플러스 극은 전자를 주는 극이니까 무슨 반응? 산화반응. 계속 맞는 거지. 니은은 뭐 기본적으로 전기분해에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묻는 거고 디급보기는뭐 너무 쉽죠? 애가 일어난다고 아예 줬으니까. 그치? 아,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거 판단해봐 하는 것이 바로 ㄷ 보기인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풀이 끝이고 이제 11번 넘어갑시다 음.